다연입니다 음, 아니요, 쌍손했어 맞아. <웃음> <웃음> 선생님 네어우 아빠 네, 어우, 네. 아, 한번 그었다 가시죠 <웃음> 제발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응 저는 밥을 만들어 먹기 때문에 밥을 우선 해 먹겠습니다 배달 음식 아닌가요? 배달 음식은 이렇게 오지 않는다고요 제가 오늘 만들어 먹을 아침밥은 콩나물국 김밥입니다 개 짤죠 보세요, 김밥용 김 고양이 애들 용도 크죠 했는데 저는 김밥만 싸먹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다 샀지만 갑자기 귀찮아졌어요 자 이제 햇반을 돌리면 돼요 햇반은 팁이 있어요 조금 뜯고 뒤집어서 돌려요 뒤집어서 입을 그래야 더촉촉하요 기다리면 돼요 제인생은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웃음> 제 인생에 너무 재미요 공손하게 다른 멤버들은 시켜먹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밥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카메라 있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료를 다 사놨죠 김밖에 없어 보이시죠? 냉장고에 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첫 번째로 김을 뜯어줍니다 하고 밥을 펼쳐줍니다 아니, 전 원래 요리 잘해요 왜 밥에 소금 간을 안 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됐죠? 이거는 달래간장입니다 예. 이렇게 간장을 넣기 때문에 소금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아까 손 씻었어요 끝 끝입니다 아니 재료 안 넣으시나요? 재료 넣잖아요, 간장 이게 밥인가요? 네. 얼마나 맛있습니까? 왜요? 왜요? 다른 분들은 밥을 뭐 보면서 드시던데. 저안 봐요? 귀찮아서. 음, 겁나 먹고 끌것 같다. 목이 막혀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이거 드세요. 에? 간장이요? 이상한 사람이네. 후식으로 요트를 먹었습니다. 알뜰살뜰. 근데 먹으니까 졸리네요. 자고 다나요 증명사진이라고 하는데 원래 보통 증명사진 크기는 이렇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잘라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가지실래요? 천재시안 사요! 아... <웃음> 죄송합니다 아이고 쳐쳐쳐쳐닫왜 다쳐, 다쳐. 다쳐. 이래? 오늘따라? 카메라 있다고 이러는 거지 아까까지만 해도 관심 없었잖아! 들켰죠 이게 아... 사실 사람아닌? 와 왜이래? 너 오늘 진짜 왜그래? 얘가 좀 예능관이 좋아요 저희 집에서 유일한 일합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앞에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 베레모 쓴 것도 있어요 합니다 선제시 가는나 사실 좀 이따 친구들이 오기로 했는데 우선 저는 분명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55분이 걸리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미리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좀 빨리 끝나는 편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왔나요? 마태가 사준 거예요 다 아까워! 신나지컨실러가 없네? 그냥 바르지 못 뭐. 뭔 소리예요? 원래 깨끗했는데 아닌데? 이별리가 없는데?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방송하고 있는 투정이라고 합니다 많이 아, 돌리네요 안녕하세요. 침대 하서 주무세요 저희는 원래 다 졸려오는 모임이에요 밖에 나가면 좀기 빨리는 모임 마지막 멤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갑쟁이 네. 씨 안녕하세요 네. 또 늦었습니다 예쁘다 네. 뭐 하는... 뭐 하면 되죠? 그 평소처럼 없어거요아 네. 그러면은... 또 싹쓸기 싫어가지고... 이미지가 어려워져? 아 원래 안 그래. <웃음> 스티커... 아 저거 스티커 사진이래 이렇게 꾸며놓고 집이... 에 <웃음> 맞아. 맞아. 누워서 인스타 하기. 각자 인스타 하기. <웃음> 어밥 먹고 바닥에 누워있기. 아니야, 그래도, 리프를 위해서 뭔가 하나 했어. 아니,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진짜로. 편집하는 분의 복시야. <웃음> 그 엄청 재밌게 해주실 거라고. 편집을 하는데 욕하신다 재밌죠, 저희. 근데 어태까지 만났던 1년 중에 가장 텐션이 높았습니다. <웃음> 너무 찍을 게 없나 보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웃음> 너무 이쁜데? 너무 이뻐. 오, 야, 이거, 와. 이거 필터 머임 어우, 시원아. 감사합니다. 발랐어. 어, <웃음> 없어가지고. <웃음> 아니, 근데. <웃음> 나 이제 차단당하고 칭친해서 빠질 거야. <웃음> 닮았네요. 어. <웃음> 아니, 미소. 착해진 미소? 이거는 약간 성형을 더하는. <웃음> 네. 한, 더한 게 아니라 성형을 한 미소. 아연입니다. 아니요, 쌈수는 했어요. 맞아. 편 <웃음> 주세요. 저 님들 밥 먹을 때 동안 그리게. 내 약간 그, 서브남주 하는 거신 침에, 트리게, 게전에이스로니 이렇게 그렸습니다. 너무 예쁘게 그렸는데? 그림을...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림을... <웃음> 어, 이제 악역이 됐는데요? 크루이네요크루밍이가 크루밍. 수상입니다. 어머! 어, 닮았는데? 울타보가 닮았어. 수장수 정씨 뭐지? 남아있는 부분은 닉스러움 잘 됐어요 저는 이제 양정훈 씨의 버스킹으로 출발합니다 출발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아 지금 고래 소리가 들려요 다시 뛰어난것 같아요 오늘 데이트 즐거웠다, 그치? 어, 오빠, 우리 만나는 거 비밀이야. 그러면 영상 꺼, 이씨. <웃음> 아, 이쪽으로 된거같 자, 저는 이제 제꿈님의 버스킹을 다녀왔고 지금 옷을 갈아입었죠? 그 이유는 라이딩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오토바이 라이딩 갈 거예요. 오토바이 라이딩. 패딩을 입고 라이링갈 거면은 기름을 바닥바닥 채워놨어야지. 이 돈은 어떤 친구인가요? 제요? 손개 많이 가는 친구? 거의 약간 아픈 손가락? 몇 번째 손가락이죠? 아, 중지. 뭔 소리예요? 아이도 그래, 성지. 정신을 봤습니다. 뭐 하러 왔죠? 사진 찍으러 맞아. 내 사진 찍어줘야 돼, 잘. 오, 좋아. 가자, 이 네? 따라 보도록 합시다. 굿! 저는 라이딩을 갔다 왔습니다. 하... 짜잔, 전 이제 어 오늘 하루 너무 빡세만 하 있어요 전지만자 이만... 어?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